군 시절 완전 이상한 후임이 들어왔어요. 녀석은 처음 자대 배치 받는 날부터 고참들한테 반항을 했고 고참들은 기합을 주었지만 녀석의 반항은 계속되었습니다. 춥습니다 안합니다! 못합니다! 죽어도 못하겠습니다! 결국 중대장님께서 녀석을 관심사병으로 삼으셨습니다. 그 녀석과 분대장이었던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하셨습니다. 막내야 너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뭐가 문제냐? 전 군대가 싫습니다! 정말 싫습니다! 야 뭐라고? 아니 야 군대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그래 몇 명이나 있겠어? 남자로 태어났으면 국방의 의무니까 참고 견뎌내야지 어? 건강한 남자들은 다 하는 건데 안 그러냐? 아니 뭐 그래 다른 애로상항이라도 있나? 집에 가고 싶습니다!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! 아 그래 뭐 슈가라도 보내달라는 거야? 아닙니다! 그냥! 완전히! 집에 가고 싶습니다!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김병장아 예? Yep? 뭐냐 정말? 아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돼서 정밀 진단을 위해서 녀석을 사단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어 우리 관심사병했던 막내의 진료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말이야 어 원인이 나 지금 보고도 안 믿긴다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? 응? 아유 원인이 뭡니까?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장님 아, 그래 원인이 아. 원인이 사춘기가 왔댄다 허니에? 사춘기래 사춘기 뭐라고요 인석은 남들보다 훨씬 늦게 온 거였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유없이 반항을 한 거였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녀석에게 해줬습니다. 그래서 그 녀석은 그 덕분에 사춘기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.